어, 난거 어떻게 알지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<웃음> 어 나야 나야 어 나야 아 나야 은지다 은지 나 지금 이제 드라마 다음 씬 대기하고 있지 롱아 지구에 대한 질문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질문 받아줄게 대답해줄게 지구 성격이 어떠냐고? 어어 어, 지구 성격 방어가 강한 아이? 방어가.. 방어가 강하고 그 다음에.. 어.. 말이 많이 없어 행동으로 보여주는.. 친구? 지구는 약간.. 지구는.. 상처가 많은 아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나도 나간 끊임없이 닮다 지구랑 에이핑크 정은지의 닮은 점 에이핑크의 음... 정은지랑 그냥 정은지랑 달라? <웃음> 지구랑 정은지랑 닮은 점? 일단 얼굴이 닮았어 <웃음> 지구 술 마시면 텐션 엄청 올라가. 지구 러브 스토리 있냐고? 응. 이치 러브 스토리? 러브 스토리 몰라? <웃음> 와 지구 지구 INTP일 것 같은데? 진짜 진짜 아인, INTP. 지구는 유명한 유튜버 유튜버냐고? 아니? 안 그래. 아 지구 형제 있어. 형제 형제에 대한. 애정이 있기는 한데 그다지 엄청 애정이 있진 않아 지구 동생 너무 예쁘게 생겼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 민기 생각 안나 너무 어려가지고 지구 주사 있어 지구 주사 좀센거 있어 아, 아, 아. 아 지구가 주사가 괴로 변하는 거냐고? 그렇지 그럼 어디서 자겠어 여기까지 얘기해줄게 지구 나랑 사귀는데 연락 좀 받으라고 해달라고 과몰입을 너무 세게 했네 돌아와 지구 지금 연애 중 아니거든? 지구 내가 부르는 애칭은 있어 친구들이 나를 부르지는 않고 지구의 별명은 얼드야강얼드 지구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어? 아 그래 모를 수도 있지 어 그럼 뭐 팬코네 팬코 <웃음> 팬코스프레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모를 수도 있지. 지구는 방언이라는 친구가 저기 봐. 얘 이번에 드라마를 하는데 그 습한 도시화자라는 드라마를 찍어. 그 드라마에서 어, 이제 강지구라는 역할을 맡았어. 아. 어, 그 이름이 강지구. 응. 아, 왜 얼뜨냐고? 얼스. E A R T H. 얼드, 얼드. 어. <웃음> 어, 지구를 영어로 하면 얼스잖아. 얼드. 얼 아 지구 욕 많이 해 지구 욕 많이 해 힘약한 친구들은 어 자막 끄고 봐 살짝 내가 눈이 살짝 커지고 턱을 치켜든다 그러면은 음소거 해 음소거 나는 이렇게 촬영하면서 응답하라 했어도 욕을 하기는 했었구나 멍멍이라는 욕을 하긴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오 되게 되게 시원시원하게 트임새처럼 <웃음> 쓰고 있어 은지랑 지구의 싱크로율 있어! 예, 나는 여태까지 연기를 하면서 나한테 없는 느낌의 연기를 한건 소희밖에 없어 소희 지구 영어 잘하냐고? 어 지구 영어 잘해 지구 공부 짱 잘해 지구 노래 잘하냐고? 지구 노래하는 게 없지 없어서 모르겠네 지구 춤도 잘 추겠다고? <웃음> 지구 춤잘춰 지구랑 정은지랑 술로 대결하면 지구가 그냥 완전히 이겨 그냥 이겨 그냥 이겨요 아니요 그냥 이겨요. 간다. 안녕. 빠빠이. 고마워. 파이팅 해볼게. 그래. 다들 잘 자고 좋은 꿈 꾸고. 아니면 아예 꿈도 꾸지 말고 푹 자든지. 그래. 안녕. 그래 얼굴 살짝 보여줄까? 안 보인다. 그치? 안 보이는데? 아, 그게 좋은... <웃음> 음. 아이, 됐어. 아유, 아니. 안 끊었는데, 괜찮아. 아, 무섭대. <웃음> 무섭대. 하지마. 어, 보여주는데 귀신 같다고? 오케이. 꺼야지, 그러면. 빠이.